동남아시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가장 못 배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아직도 전쟁의 불안이 남아있는 곳그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이 80년대 들면서 긴 열대의 잠에서 깨어나 잘 사는 나라를 향해 경제개발에 나섰습니다 정체됐던 태국과 말레이시아 섬나라 어, 필리핀 그리고 자유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중국 목표는 한국과 대만을 이어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의욕과 노력들은 10년 앞으로 다가온 2000년대가 동남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제활성이 활발하고 또 세계무역의 비중이 이곳에 집중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그러면 그때 한국의 위치는 털 자리는 어디만큼일 것인가? 태국은 어떻게 뒤쫓고 있는지? 그리고 다가오는 세계에 거는 대만 태국인들의 여망을 바라봅니다